곤충 단백질 함유된 저알러지 곤충 사료 라프그세시방케어 리얼 인섹트 웨이트 밸런스는 알러지 케어에 뛰어난 곤충 단백질의 영양을 담았어요. 피부 피모에 좋은 오메가3 그리고 체중관리와 장에 도움되는 사료예요 ...까지 원스타 최연정적 프로세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라푸그의 온추단백질